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인워드 힐플립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인워드 힐플립은 백사이드 팝샤빗 더하기 힐플립입니다 백사이드 팝샤빗은 꽤 쉬운 기술이고 힐플립도 어느정도 탈줄 안다면 쉬운 기술이지만 이 인워드 힐플립은 할줄 아는 사람이 많지 가 않습니다 이 기술을 할줄 아는 사람은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하드플립을 연습을 하면 했지 이너드 힐플립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스탠스는 힐플립 자세에서 뒷발을 살짝 뗍니다 그리고 힐플립을 하면 되는데요 힐플립을 할때 뒷발을 팝샤빗을 줍니다 팝샤빗을 주면 힐플립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좀 특이하게 뜹니다 뒷발을 여기에 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뒀기 때문에 팝샤빗이 이렇게 돌지 않고 약간 이쪽으로 틀어져서 돕니다. 보드가 휘어서 그때 힐플립이 잘 먹히겠죠? 힐플립을 여기서 발을 이쪽으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릴 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약간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팝샵비서 이렇게 돌리면서 힐플립 딱 차주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고 뒷발로 찍고 앞발로 돌리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 기술을 하실 때 발이 플립 자체가 먹히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처음에 이너드 힐플립 연습하다 보면 은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하다 타게 됐냐면 힐플립을 탄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힐플립을 연습하시다 보면 은 백사이드 방향으로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힐플립을 탈때 약간 앞쪽으로 차서 보드가 백사이드로 틀어지는 건데요. 저는 그걸 딱틀어졌을때 느낌이 어, 만약에 이 발을 좀더 많이 앞으로 차면은 보드가 이렇게 돌지 않을까 해서 좀 많이 앞으로 차서 우연히 이너드 힐플립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너드 힐플립을 연습하기 전에 힐플립을 백사이드 방향으로 차주는 느낌을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뒷발을 팝서비처럼 살짝 섞어주면은 이너드 힐플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너드 힐플립을 연습하시다 보면은 백사이드 힐플립이 쉬워져요 왜냐면 이너드 힐플립은 상체가 돌아가지 않고 발만 이렇게 차는 거라서 몸이 좀꼬이는데 백사이드 힐플립은 몸을 돌리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힐플립을 그대로 차기만 하면 자동으로 돌거든요 이너드 힐플립 할줄 알면 그래서 좀 쉽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보드를 돌리는 감부터 익히시고 그 다음에 잘 되면 팝샤빗 스핑이 다 먹히지 않더라도 양발을 올리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팝샤빗을 좀 세게 차서 한 방에 다 돌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쉽게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